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차세대 게임기기인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플레이스테이션5의 대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디자인이 모두 공개된 엑스박스에 비해 현재까지 그 어떤 디자인도 공개하지 않았던 플레이스테이션5가 갑작스럽게 나 본체는 아니고 헤드의 디자인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패드의 이름은 듀얼센스로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 패드 중에서 가장 크게 디자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하단부의 조이스틱은 플레이스테이션의 전통처럼 고정되어 있고 전체적인 그립감이 엑스박스를 벤치마킹한 듯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듀얼센스에서 살펴볼 점은 총 7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직접적인 패드의 비주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번째는 마이크 탑재입니다 패드에 마이크로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이제 헤드셋 같은 추가적인 기기 없이 패드만으로도 음성 채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게임 속에서 노래로 트롤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군요 두 번째로는 새롭게 추가된 차세대 기능엔 햅틱 피드백입니다 어드밴스드 럼블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능은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할때 바퀴가 아스팔트에 있거나 지대에 있거나 혹은 느리게 운전하거나 빠르게 운전할 때 현실적인 진동을 패드로 출력시켜 플레이어들에게 좀더 몰입도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줄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라고 합니다. 혹시 그럼 성인 게임 할 때도... 세 번째로는 어댑티브 트리거입니다. 이는 게임의 상황에 맞게 트리거의 압력을 다르게 하여 좀더 몰입감 높은 독특한 경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살을 당길 땐 트리거가 좀더 뻑뻑해져서 실제로 화살을 당기는 느낌이 들게 한다던지 말이죠. 네번째론 충전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듀얼 쇼크4 같은 경우 2013년에 출시된 제품이다 보니 충전을 하기 위해선 구형 타입의 단자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듀얼 센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SB-C 타입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며 소니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좀더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고려하여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다섯번째로는 인체공학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패드는 역시 엑스박스지 라는 말이 있는 만큼 그동안 듀얼슈크4의 그립감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이번 듀얼센스는 듀얼쇼크라는 이름을 과감하게 버린 만큼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고수해왔던 손 트리거의 각도를 변경하고 듀얼센스 그립 을 모든 손 크기에 맞게 변경되었죠. 전체적인 패드의 부피가 커지고 뭉툭해졌으며 후면부에 있는 l2 r2키는 기존 듀얼쇼크의 트리거 디자인 틀은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l1 r1 버튼이 좀더 커짐과 동시에 이 둘을 나누는 플라스틱 면이 사라졌 습니다 거기에 트리거는 듀얼슈크4 기준으로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듀얼센스에서는 좀더 인체공학적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백개의 샘플을 제작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해내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네요 뭐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결국 액박패드 벤치마킹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섯번째로는 크리에이트 버튼입니다 기존의 듀얼슈크4에 있던 공유하기 버튼이 사라지고 새롭게 등장한 버튼인데요 사실 명칭만 바뀌었지 실제로 버튼의 위치나 디자인은 듀얼시크4와 동일합니다. 아무튼 이 버튼을 이용하여 이제 플레이어들은 게임 플레이 도중 자신의 플레이를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쉐어버튼은 부족한 부분도 많다보니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었지만 듀얼센스에서는 이러한 공유 기능을 대폭 강화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크리에이트 버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색상입니다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의 전통답게 이번에도 기본 색상은 화이트의 단색이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 화이트 앤 블랙의 투톤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듀얼 쇼크4에서 앞에 있던 라이트바를 터치패드의 양옆으로 이동시켜 패드를 이용할 때좀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들게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개된 색상은 화이트 앤 블랙의 투톤뿐이지만 현재로선 루머로 블랙의 디자인도 준비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듀얼 센스의 공개 후 많은 사람들이 듀얼 센스의 디자인을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한 사진을 보고 있으면 확실하게 이번 패드는 잘 뽑혔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기존의 좁아 터진 듀얼 쇼크에 비해 확실하게 빈 공간이 더 생겨 디자인적으로 보기 좋아졌기에 이제 소니 측에서 좀더 과감한 선택을 하여 다양한 색상을 출시하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번 듀얼쇼 슈... 아니 이제 듀얼센스는 콘솔만이 가질 수 있는 몰입형 차세대 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게이머들의 다양한 손크기에 일일이 테스트를 진행하여 수백가지 샘플을 살펴본 만큼 확실하게 좀더 개선된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론 이번 플레이스테이션5의 디자인이 자꾸 공개가 되지 않아 걱정이 되던 찰나였는데 이렇게 진짜 이쁘게 패드의 디자인이 뽑히다보니 본체의 디자인은 얼마나 더 혁신적이게 변해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피튀기는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의 대결 진짜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